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영양생화학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으로서 일단 세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에 공개게시하는 것은 금합니다 교제는 기 안내된 바와 같이 경문사의 생화 교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13,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한 학기에 이 내용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챕터는 평균적으로 진도가 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 챕터별로 일주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화학에서는 바로 이 대사 메타보리즘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이 대사에 관여되는 효소 그 다음 구연산회로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에너지와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지질, 지질대사, 아미노산, 질소, 단백질대사입니다. 그리고 핵산, 구조, 생화학적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이 교재 뿐만 아니라 식품 화학 영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장에 세포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세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종류들의 세포가 있느냐 그리고 세포 속에는 여러가지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학습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자, 세포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생명현상에 의해서 세포를 통해서 생명현상이 나타나고 유지된다 그러면 세포에는 어떤 세포가 있느냐 이와 같이 원핵세포와진핵세포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은원핵진핵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럴 때그 바이러스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자, 이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다. 자 생명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이 세포 속에, 세포에서 자 거의 유사한 생체 분자로 이루어집니다. 세포, 그 세포 속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법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생물체, 생명체는 자기 복제, 생식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자,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에너지를, 에너지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재료. 다시 말해서, 물질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체가 생명이 유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은 크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누었습니다. 자 핵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이죠. 핵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핵이 뚜렷이 나타나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 유카리오트. 유카리오트, 카리오트가 핵을 핵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유카리오트, 진핵. 진핵. 핵이 진핵 핵이 진짜 진. 보인다. 원핵. 원핵, 프로카리오트 핵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원핵세포. 나누었습니다. 그럼 원핵 세포 가진 세포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진핵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세포 소기관 많이 보이죠. 이 세포 소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이걸 이번 장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연히 생물체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됩니다. 대개 보면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만는 진액세포 쪽에서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세포가 모여서 기능적으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기관계를 만들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세포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자, 생체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세포 만들어지는 생체 분자가 필요합니다 자이 분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원자의 화학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가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 기본 단위가 된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다. 그러면 이 분자들이 이제 고분자 상태의 물질을 이룹니다. 뭐 dna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소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가 생명체의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기관계를 만들어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인체입니다. 우리 몸의 물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 플러스 정신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 영혼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세포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세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세포 소기관이 하는 역할 자, 이런 것들을 분자 단위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명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이걸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가 이와 같이 환경과 환경과 분리시켜지는 막이 존재합니다. 이걸 원형 질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유전물질도 가지고요. 세포 질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서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은 세포의 어떤 원형질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질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세포를 주변 환경과 분리시켜서 물리적으로 세포 내외 구분하는 경계막이 있다 그것이 원형질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징 구조 다양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인지질 이중층 어디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여러 단백질들이 그 막의 구성 성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코레스테롤도 막에 존재하고요 탄수화물 등이 부가적으로 막과 연결되어서 내 외부의 어떤 신호 역할, 물질 이런 것들에 어떤 음,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이런 걸 관여를 합니다 보시면은 자 막이 막으로 되어 있다. 자 소수성의 선택적인 장벽입니다. 물질 수성에 관여하고요. 신호전달에 관여되는 원형질막,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유전물질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물질, 유전체,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 속에 우리가 DNA 염기 서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세포질이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대사 반응에 필요한 효소, 뭐 조효소, 많은 대사물들이 고농도로 세포질 속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포막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와 같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 자 막인데 한쪽은 이와 같이 친수성 물과 친화력이 있고 반대쪽은 물과 친화력이 약한 소수성 혹은 친유성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막으로 거기에 막 속에 이 단백질도 박혀져 있고, 그 다음, 뭐, 당 단백질, 모리고당 사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질, 당 지질, 당 단백질, 자, 이와 같이 막 주변에 다 연결이 되어서, 이 세포, 막 안과 바깥 사이에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 전달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이 부분이 이 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꼭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응급이 자 되죠. 무엇이냐 하면은 자 이게 세포 내입니다 세포, 세포, 내, 세포 내 세포 외 바깥입니다 자 세포 바깥에서 물질이 이동되는, 물질이 이동되는, 이동되는 방법을, 방법을 지금,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막 단백질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포 내 이게 세포질 입니다 세포, 세포 세포의 세포질 세포 속으로 세포 아닙니다 세포 안에 세포질 속으로 자 어떻게 이온이 물질이 단순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농도 차,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확산되어가는 방법. 그 다음 확산은 확산인데 단순 확산이 아니고 촉진 확산이라는 확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촉진 확산은 여기에 운반체가 존재합니다. 운반체가 존재를 한다나 존재를 하면 촉진 확산. 그다음, 자 이거를 이제 이두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송 방법으로 능동 수송. 자 능동 수송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능동수송 이고 그냥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능동수송의 반대 개념을 수동수송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은 수동수송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ATP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서 ADP로 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수송이 됩니다 물질이 이동됩니다 자 이걸 1차 능동 수송 이라고 했고요자 2차 능동은 어떻게 1차 능동과 2차 능동이 다르냐 자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동반 수송 이라는 역수송 이라는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는 물질 수송에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와 같이 두 물질이 동시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함께 들어오는 동반 수송이 있고요 역수송이 있습니다. 한 물질이 들어올 때반 다른 물질은 나갑니다 이것이 물질이든 이온이든 간에 이와 같이 수송 방법이 다른 자, 두 가지 능동수송 속에서도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중에 동반 수송과 역수송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도 존재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막을 통해서 물질이 세포 내, 세포 바깥, 세포 안,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으로 이와 같이 수송되는 막 상태를 보았습니다. 자, 다음, 자 이분이 자, 세포에서 우리가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자, 구분한 방법이 자, 진핵은 이와 같이 모든 세포 소기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크기도 큽니다 되게 큽니다 염색체 두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다 세포성이고요. 세포벽은 이와 같이 식물세포에서는 진액에서 세포벽이 있습니다만 동물세포에는 없습니다. 자 유전물질은 어떻습니까? 자 유전물질, 원액, 진액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핵이. 자, 원핵 세포에서 원핵과 진핵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 주시고. 자, 이건 공통적으로 세포막이나 유전 물질 대사는 원핵이나 진핵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진핵에서는 핵막을 가지고 핵이 뚜렷이 보입니다만 원핵에서는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되 핵막으로 둘러져 있는 이런 형태의 핵이 보이지 않는다 자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원핵세포 속에서 진핵과 다른 점이 뭐냐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램양성, 그램음성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원핵세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원핵생물입니다 크기가 작고 매우 다양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전 물질은 dna가 환상인 하나의 분자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핵양체라는 뭉쳐진 코일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막에 의해서 분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 원형질막 바깥쪽에 이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어요 자, 이 세포 벽에 그램 염색을 했을 때, 이와 같이 그램 염색이 되는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성균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세포 벽에서 그램 염색이 될수 있는 차이도 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자 여기에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원핵세포에서 자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 음성균을 구분을 할수 있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자이 세포벽에 펩타이드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쪽에 인지질, 그 다음 또뭐 리포다당 층할것 없이 이와 같이 바깥막, 이걸 세포벽이라고 합시다. 자이 세포벽을, 그러니까 바깥막, 인지질 리포당 자이 벽을, 이 벽을 가지고 있는 그램 음성균이 있고요 그램 양성균은 세포벽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펩타이드 글리칸 층만 두꺼운 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램 양성균은 세포벽은 펩타이드 글리칸으로만 이루어진 한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더 글리칸 레이어 이쪽이 바로 그램 염색이 되면서 색깔을 자주 색깔을 띠는 염색이 그램 염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액세포에 들어가서는 자 진액세포는 대부분 진핵세포들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런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좀 명백히 다른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식물세포에서는 뭐 박테리아처럼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액포, 그다음에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동물세포에는 세포벽, 엽록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액포 대신에 라이소점, 다시 라이소점이 존재합니다. 뭘 어떤 물질들을 분해 시켜버리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액세포에, 여러 같이 동물세포, 식물세포, 자, 그 앞쪽에 말씀드린 그 세포벽, 동물세포에는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세포소기관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진핵세포에서 각각의 세포소기관을 살펴보자. 자 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핵. 자 핵이 핵막으로 그다음 안쪽에 핵속에 염색질도 있고요. 핵막 사이에 핵공. 구멍이 보이고 핵 옆에 지금 소포체가 있는데 라이보존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면소포, 조면소포체 조면 포 그리고 적게 분포되어 있는 활면소포체 자 이렇게 세포 소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이 가지고 있는 핵의 역할이 뭐냐 세포의 유전정보가 핵에 들어있습니다. DNA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정보에 따라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 유전정보가 바로 단백질 합성에 통제되는 하나의 정보이다. 그리고 모든 세포대사활동에 핵 속의 유전 정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포 소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핵막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중막입니다. 이 핵막이. 그 다음 염색이 되는 인이 존재합니다. 안에 보이시죠? 염색이 되는 인을 가지고 있다. 다음 두번째 미토콘드리아 입니다 우리말로 뭐 사립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쉽게 얘기하면 은 에너지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발전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과 동일하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보이시는 이중막 외막 그 다음 내막 내막은 이렇게 많이 주름이져 있습니다 크리스타라는 주름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 사이에 막 사이 이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막사이 공간이 존재하고, 자그 다음 문제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DNA, 미토콘드리아 DNA가 존재합니다. 자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자꾸 여러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실 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의 유전입니다. 모계 유전. 다음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서 이제 녹색 그 다음에 조류에서 발견되는 자 엽록체. 자 이건 이렇게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예,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막, 내막 다음 소포체가 있습니다 엔도프라즈믹 에티큐럼 약자로 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소포체,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자, 두 가지 얘기를 앞쪽에서 했습니다. 리보좀 단백질을 합성하는 합성장소인 리보존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면소포체, 그렇지 않은 활면소포체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세포 전체에 걸쳐 있는 크고 납작한 형태의 이와 같은 막입니다. 아마 전체 세포막의 세포막에 막으로 막 되어 있으니까 약 2분의 1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표면에 리보솜이 존재하는 조면소포체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활면소포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리보솜리보솜은무엇 하는 것이냐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막으로 사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세포 소호 기관은 아닌 것 같다. 포함하지 말자 이렇게 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핵 속에 있는 속에 DNA, DNA, 단, dna 유전 정보를 DNA? 가지고 와서 단백질을 DNA?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합성 공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리보점이 크고 작은 두 개의 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소 단위가 여러분들, 메신저 RNA 들어보셨죠? 리보솜 RNA, 리보솜 RNA, 리보솜 단백질. 자, 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어떻게 합성되느냐? 자, 그 과정은 뒤쪽에서 좀더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골지체. 혹은 뭐 골, 기체,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을, 물질을 바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하고 나면 밥이 뜸이 되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물질을 합성을 한걸 그게 가공, 포장돼가지고 이제 다른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외로 보내져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골지체가 하고 있습니다. 골지체. 자 소포체에서 합성된 단백질, 뭐 지질 자 이런 것들, 자 단백질을 지질 성분 등 이런 것들 막으로 둘러싸서, 이제, 운반 소포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골지체에서 가공 포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골지체가, 이제, 연속된 주머니 형태의 골지체를 이렇게 지나면, 은 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여러 가지 효소작용에 의해서 화학성분을 어떻게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농축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어디까지 가도록 표적화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골지체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호르몬이나 효소와 같이 세포 외로 분비되어야 하는 물질들이 세포 질 내에 작은 주머니 형태에 이제 만들어져서 분비 소포로 머물러 있게 하는 역할까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은 세포 내용물 내용물을 세포 외로 방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골지체 자, 보이십니까? 자, 골지체 자 여기 보이죠? 보이잖아 라이소좀 라이소존이라는 얘기는 가수분의 효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물질을 분해 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동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이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었고요. 구형의 단일막 구조물입니다. 이중막이 아니고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세포 밖에서, 뭐 세포 내에 이 작용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공격 물질을, 공격 물질을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분해 시켜버립니다. 자, 이때, 라이소좀 전구물체인 엔도좀을 만들어서 골지체로부터 가수분해 효소를 또 전달 받아가지고 라이소좀을 형성하면서 분해해 버립니다. 물질을 가수분해 시켜버립니다. 자 대개 이때 이 가수분해 효소가 평상시에는 이 가수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세포막에 의해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격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포내에 여러 소기관을 분해를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뭐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 같은 질병 상태에서 백혈구가 라이소좀 효소를 방출시켜서 염증 조직 파괴가 될수 있는 상태의 일입니다. 자이 문제가 되겠죠. 정상 관절 자, 이런 것들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이와 같이 세포 외부의 여러가지 물질들, 독성물질이 있다. 만약에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 그냥 끌고 들어오던, 자, 들어왔어. 자, 이걸 이제 분해를 시켜 가지고, 분해를 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자, 내보내는. 자, 이 물질 분해. 내보내는. 그 다음 퍼옥시좀이라는자이 과산화물 퍼옥사이드 그러면은 과산화물입니다. 과산화물을 만들고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이것도 단일막 구조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옥시좀 과산화물 분해 효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폭시점이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산화수소는, 과산화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 속에서는 이 과산화물이 발생되었다면 이 과산화물이 아주 유독합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물을 분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물과 산소로 이와 같이 물과 산소로 이 퍼옥시좀이 물과 산소로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퍼옥시좀이 그다음 엣포는 식물 세포에서만 존재한다. 동물세포에서는 라이소좀이 이제 하는 역할에 식물세포에는 액포가 하고 있다. 그 다음, 세포골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포 내의 세포소기관이 제자리에 자리를 위치해야지, 그 세포소기관이 사람이 세포가 움직일 때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움직여진다.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자 골격을 제자리 자리 차지하도록 구조적으로 어떤 세포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질도 이동, 틀 역할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포 질의 미세섬유로 이루어진 망상 구조로 퍼져 있습니다 그 모든 세포 소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화된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세포 골격 망상 구조로 각 세포들이 세포 소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세포 외의 뭐 기질들. 자, 이것이 방금 우리가 현재까지 본 부분의 자, 요약본입니다. 자, 요약, 요약본을 꼭 이해를 좀할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이것으로 세포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으며, 각각 세포 소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